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불광, 연신내 방면으로 가는 응암순환, 응암순환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응암loop. 응암loop. Thank you. 오늘도 서울 교통 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봉화산 서울 의료원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Bonghwasan, Seoul Medical Center. Thank you.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신내, 신내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신내, 신내. Thank you. 이번역은 응암, 응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 h s t o p is 응암. 응암.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오늘도 서울 교통 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촌, 불광, 연신내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assengers bound for Yeokchon, Bulgwang and y e o n s h i n e should board this train. Thank you. 이번 역은 역촌 역촌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3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불광 불광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불광. 불광.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3.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안에서는 휴대 전화 수신음을 진동으로 바꿔 주시고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어폰을 이용해 다른 고객들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역은 독바위. 독바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독바위. 독바위.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3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연신내 연신내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연신내. 연신내.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three.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 h r s e 이번 역은 구산. 구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구산. 구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응암, 응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계속해서 역촌, 불광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응암. 응암.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for 역촌 or 불광. 이번 역은 세절, 신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세절, 신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문 비상 손잡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임의로 손잡이를 돌릴 경우 열차가 급정차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며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증산 명지대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 h i stop is 증산. 명지 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경의 중앙선이라 공항철도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digital media city, digital media c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y Line or the Airport Railroad.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월드컵 경기장 성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 h i stop is World Cup Stadium. 성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前方到站是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站. 마모나크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駅です. 역 이번역은 마포구청. 마포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마포구 office. 마포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망원 망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 h i stop s is 망원, 망원.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각점 홀트 아동 복지회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합정 홀트 Children's Services Incorporated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상수 상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상수. 상수. The doors are on your left.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잡한 열차 안에서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불쾌한 신체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광흥창 서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광흥창 서강.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대흥 서강대 앞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대흥 서강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5호선이나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공덕, 공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o 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five, the y e o n g line, or the Airport Railroad. 的 o n d e o n d e 이번 역은 경의중앙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효창공원앞 효창 공원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효창 Park. 효창 Park.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경희 중앙라인.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4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삼각지. 삼각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삼각지. 삼각지.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4. 前方到站是 삼각지. 삼각지站. 머나그 삼각지. 삼각지駅です.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녹사평 용산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녹사평 용산구 e The doors are on your left.前方到站是 녹사평 녹사평站. 녹사평, 녹사평 역이래요.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이태원, 이태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이태원, 이태원. The doors are on your left. 前方到站是伊원원站 마모나크, 원원 伊태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실에는 임산부 배려 표시가 있는 분홍색 의자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한강진 한강진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한강진 한강진.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버티고개 버티고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버티고개 버티고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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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op is Yakusu. y 약수. s u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three. 前方到站是 약수. 약수站. 나머나 그 약수. 약수駅です. 이번역은 5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청구. 청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청구. 청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신당. 신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신당. 신당.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two. 이번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동묘 앞. 동묘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동묘. 동묘.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이번 역은 창신. 창신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창신. 창신.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소화기와 객실 비상통화장치에 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 화재 시에는 객실 통로문 옆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주시고 객실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실 때에는 비상통화장치의 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덮개를 연후 마이크를 들면 승무원과 통화가 가능하니 비상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우이 신설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포문 포문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p 문 m 문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우이 신설 line. 이번 역은 안남 고대병원 앞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Anam, Korea University Hospita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고려대, 종암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Korea University, 종암. The doors are on your righ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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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상월곡.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상월곡. Kissed.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역은 돌고지. 돌고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돌고지, 돌고지.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 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석계, 석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석계, 석계.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 이번역은 7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페릉 입구. 페릉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this stop is 페릉. 페릉.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s 이번 역은 화랑대 서울 여대 입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t o p is 화랑대 Seoul Women's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 역은 봉화산 서울 의료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Bonghwasan Seoul Medical Center.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봉화산, 서울의료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봉화산, Seoul Medical Center.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신내, 신네. 신내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경춘선을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신내. 신내.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경춘 line.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